신천지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입이 신천지의 종교사기수법 공개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시록 12장의 실상 용, 오평호 목사, 여자, 유재열, 아이,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과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교했던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입교했던 신천지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신천지를 떠나거나 배도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애언이 성취되었다. 요한계시록의 애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있다.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를 받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의 자랑이 실상입니다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이 실상을 조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실상은 조작되었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 교족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족부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를 탈퇴했거나 배도했거나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진리라고 생각하는 신천지를 떠날 수 밖에 없었는지 신천지에 열두 집화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열두 집화장 중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신천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신천지의 많은 교육장들이 바뀌고 신천지의 많은 강사들이 신천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조작된 실상을 통해서 신천지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들어왔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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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실상을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만희 교주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있는 용, 오평호 목사, 여자 유재열,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미국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설교 때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열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제시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듣고 조작했는지 먼저 이만희 교주의 설교 때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볼것 같으면 어떤 말이 되냐 어... 아 유제일이가 월터비서 치라고 응? 서로 했느냐 조립했나 그런 문제죠 그럼 뭐라고 해 아, 내가 봤느냐 들었느냐 그럼 끝나죠 아,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러면 될까요 나는 들었어 리가 들은 건 말할 수밖에 없지 말 없다 그런게 내가 봤느냐 들었냐 니네 따라 가봤느냐 그런 것도 겠습니까 니도 누구에게 들었겠지 마찬가지죠 또그 마귀하고 말할 가치나 있을까요 다도안 되는 소리 들은 것이니까 사란대는 소리! 저 사람들은 말하다가 말 가운데 하나 시험을 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겠죠? 먼저 안나면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큰말안 되는 소리들에게 그라마한 한것들 읽어주고 받은 내용들서가 있는데 이 정보원이 이걸 보고 키가 차 가지고 버려준 것입니다. 버려줄 적에난 정부 모든 성도들에좀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자리한 말이 정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따라가보지를 니었어요첫 장마에 들지게게. 첫 장마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던 네. 것이 81년도 5월달, 6월달 성별기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책을 이 사람이 이에게관판부에 갖다 줬지요. 그러면 모두 자기 집에 가져가 버려. 이는 교회 물건이죠. 왜 자기 집에 가져가? 왜? 시바에 가던 외국에 가던 도라하나 남도 있어 놓고 가져 갔다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갖다 나다 갖다 도로 갖다 나야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지 않았냐 말이 경거물이 없어진 짜느냐이 말이 생활하면 해보지 응? 이는 하나님이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등을 위해서 필요없는 별로를 하지 말라고 사도파울도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것에 내 싣다 먹는 어대기 바쁜 세상에 이런 것 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미어워어터비터 실학교에 가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라하다고 말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가퍼티리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따로 가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 누너거짓을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그래야 할 것이지 이러한 것럼이내 싣다 먹는 어디 바쁜 세상에 이런 것 논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미국 워스터비터 신학교에 가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라고 말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퍼트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따로 가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말에서 누가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맞죠 게시록 12장 용 여자아이 용은 오평호 목사 여자는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리고 아이는 이만희 교주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쓴 성도와 천국 182쪽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대살로니카 후서 2장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고 이라 하고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 주가 오신다. 배도 과천 유재열 장막승전에 일곱 천사 직분을 가진 신도들과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이 구원 재림예수라고 하고 배도 멸망 후에 이만이가 구원자 이만이가 주로 오신다. 천국 비밀 계시 226조 이만이의 주장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장막 성전에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 용우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이 침입하여 오평호 목사의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 장로들이 침입하여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 목자 유재열이가 오평호 앞에서 한 아이 이만이를 낳은 후에 도망을 간다 이때 유재열에게서 난 아이 이만이가 오평호와 싸워 이김으로 오평호는 하늘 장막에서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쫓겨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권세가 이만이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이 일이 새일이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땅새 새 에루살렘 곧새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일이다. 에레미아에서 말하는 새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사건, 죽음, 부활, 재림에 관한 새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한 인류에 대한 구원사역입니다.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새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종교사기입니다. 본 사건의 현장인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초림 때와 같이 오늘날 배도자 유재열과 멸망자 오평호 우리와 구원자 이만희가 나타나니 이세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요한 게시로그 핵심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157쪽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기신 예수님뿐이었고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2장의 이긴자 이만이뿐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책도 한 권이며 신약에 약속한 이긴자 이만이도 하나뿐이며 오늘날 성도가 가서 예배할 곳도 오직 한 곳뿐이다. 말세에 자기교회의 목자가 구원을 줄줄 줄 알고 따르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말세는 오직 약속의 목자를 깨달아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여기서 약속의 목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한다. 있다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기록된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 약속의 목자 말락기 3장 1절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된 그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약속의 목자가 존재한다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37종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 계시록에 약속한 이만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성도와 천국 182쪽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데살로니까 후서 2장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고 배도 멸망 후 이만이가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가 나타난 후에 구원자 이만이가 오신다고 하셨다. 주제별 요약해설 153쪽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배도자 유제열과 멸망자 오평호와 구원자 이만희의 실체를 아는가? 이렇게 이만희의 주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만희 교주의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용의 실상, 여자의 실상, 아이의 실상, 용은 오평호 목사, 여자는 유재열, 이단 사이비 집단인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 아이는 이만희,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계시록 12장의 실상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이만희 교주의 계시가왜 가짜이고 종교사기인지 요한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실상 신천지식 비유풀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비유, 지명에 대한 비유, 요한계시록 12장의 실상을 신천지식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금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예언하고 있는 이 실상을 성경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실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 성경과 틀리면 조작된 실상이고 종교사기인데 신천지에서는 역으로 이만희 교주의 실상, 애언이 성경과 틀리면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라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만희 교주의 실상을 확인할 때 기준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이만희 교주의 말, 애연, 실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실상을 신천지식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과천유제열 장막성전에 큰 이적이 보이니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목자 유재열이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루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 유재열이가 아이 이만희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배도의 사건이 보이니, 한큰 용, 오평호 목사가 있어, 머리에 목사가, 머리가, 목자가 일곱이요, 목자가 일곱이요,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요, 뿔, 권세자 장로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 거지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땅에 땅 던지더라 배도한 장막성전에 던지더라 장막성전의 배도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오평호 목사가 해산하려는 여자 유재열 앞에 그가 해산하면 유재열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 이만희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 유재열이가 아들 이만희를, 여자 유재열이가 아들 이만희를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그 이만희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 계시록 실상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5절. 다시 한번 신천지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가 아들 이만일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만일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신천지 청년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실상을 조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배운대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 유재열이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만희 교주의 주장에 의하면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간 사건이 바로 광야로 도망간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80년 10월 말에서 84년 4월 말 도중에 한국에 오면 안되는데 1981년 9월 20일 목사 안수식에 와서 유재열 씨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981년 9월 20일 목사 안수식에 있었던 장소는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재열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트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자격도 실력도 되지 않는 장막성전의 교주일 뿐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인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3년 6개월 동안 머물지도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꼭 확인해서 이만희 교주의 실상과 확인하는 작업을 꼭 다시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질문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하고 음? 나아가서는 저안티니 뭐니 우리 피파하는 저 사람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볼것 같으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어, 아유재일이가 월터비터시라고, 응? 서로 했느냐, 조리했나그런 문제정이요. 그럼 뭐라 고해야 아, 내가 봤느냐, 들었느냐? 그러면 끝나죠? 아,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러면 될거예요 나는 들었소리가 들은 건 말할 수밖에 없지, 말고 없다. 그런데, 내가 봤느냐, 들었냐가 따라가 봤느냐? 그러다 알겠습니까? 네도 누구에게 들었겠지? 마찬가지죠? 또, 그 마귀하고 말할 가치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은 계십니까? 예? 파란되 소리! 저 사람들은 말하다가 말 가운데 하나 시험을 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겠죠? 먼저 안나면면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그런 말한대는소리들에게그 자문한 한글소지어치고받아내용들서가 있는데 이 정보원이 이거를 보고 키가 차가지고 보려준 것입니다. 보려줄 적에는 정보 모든 성도들이좀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자리한 마리, 정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에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따라가보지를 아니었어요. 첫 장마에 들지게게. 첫 장마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던 네. 이 81년도 5월달, 6월달 성별지 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책을 이 사람이 그에게 습판부에 갖다 줬지요. 그러나 모두 자기 집에 가져가 버려. 이는 교회 물건이죠. 네. 왜 그런 집에 가져가? 왜? 지방에 가던 외국에 가든 도라하란 남들 사놓고 가져갔다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가다나다갔다 갔다, 도로 갔다나야겠습니다이을 네. 못하지 않았냐 이말이 정거물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말이 생활하면 해떻게 응? 이는 하나님을 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등을 위해서 필요 없는 별로를 하지 말라고 사도파울도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은 그리 할 것이지 이러한 것에 대해 쉽다 보면 어객이 바쁜 세상에 이런 것논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월서비터 시라교에 가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라고 말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파트리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따로 가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말에서 누가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맞죠? 뭐 이렇게 안케리히모니 그런 사람 붙잡고 시비를 하든지 이런 걸까? 널 이게 성경은 아니죠. 성경 말 해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응? 할일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 이한 하느냐 염두라 이래야 구구조절해서라고 하도 안타까워서 방금까지 시집에서 쫓아내고 시집에서 시작해버리안 됩니다. 미쳤느냐? 그만 불도 하겠어요? 하늘 오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무슨 시비냐는 것입니다. 아그러나따지하고 제발하려고 여기 온갖 시비가 아니죠? 난안 되는 소리 하지 못 하세요. 예? 예? 우리는 말한다만 이거 소속이 되냐? 그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너 소속이 되냐? 너 하나님을 의 되냐? 거감판이 하나님을 되냐? 그거 물어보고 싶죠? 뭐 싫다 보는 그런가 좀 말하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그들이 행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서 덥구나입니까? 속았다고? 우리도 속았겠죠? 거짓말 한 놈은 죽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오평호로 용으로 오평호 목사로 더불어 싸울세 오평호 목사와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신천지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실상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천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비유, 실상, 그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용 오평호 목사가 내어 쫓기니 앱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배도한 장막성전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오평호 목사의 사자들도 오평호 목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장막 배도한 장막성전으로 내어 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장차신천지인이 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오평호 목사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오평호 목사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 장막성전 출신의 성도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오평호 목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장막성전에 남았다가 다시 신천지로 들어온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초창기 1980년 3월 14일 이후에 신천지에 들어왔던 초기 멤버들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 신천지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땅 배도한 장막 성전과 바다 짐승에 속한 성도 교인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2절을 실상으로 접목시켜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맞지 않고 말도 맞지 않고 실상이 완전 종교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오평호 목사가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유제열이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 유제열이가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오평호 목사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을 양육받음에 이방교리를 양육받음에 여자 유재열이의 뒤에 오평호의 오평호 목사가 그의 입으로 말씀을 강같이 토하여 유재열이를 말씀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에 배도한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유재열이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오평호 목사의 입에서 토한 말씀을 삼키니 장막성전 성도들이 유재열이를 변호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용 오평호 목사가 유재열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유재열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기에 보면 신천지 청년 여러분 유재열이의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남은 자곧 남은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유재열의 자손이고 유재열의 자손입니다.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유재열의 자손입니다 이만희 교주와 장막성전 출신의 신천지인들이라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유재열의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유재열 장막성전을 배도하고 신천지로 이동한 자가 아니라 남은 자곧 남은 자곧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짐승에게 속한 세상 교인들, 짐승에게 속한 세상 교인을 바다로 해석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세상 교인들 위에 섰더라.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실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이고 용은 오평호 목사이고 아이는 이만희 교주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 12장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181쪽의 내용입니다. 하늘은 예비 장막인 처음 하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교회를 말한다.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을 말한다. 이 과천의 장막성전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 세례요왕과 같은 인물로서 오늘의 애비재단, 길애비재단을 이끄는 목자 삼손 유재열이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게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유재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길 예비사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때길 예비사자 경 목자가 있다는 성경 구절이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초림하셨습니다.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목적과 초림의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고 죽였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만희 교주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타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는 것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유재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실상이라는 책 249쪽입니다. 본문 의 하늘에서 해를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를 가리킨다.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유제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주장합니다 용은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데 이 용은 실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용에 대한 실상은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182쪽 내용 용의 정체는 여러 차례 기술한 대로 누시에르 조정을 받는 땅의 뱀무리이다 일곱 목자와 열 장로 뭉치어 조직한 어느 군소종단의 총회를 말한다. 청지기교육원이라, 청지기교육원에, 물론 배후에는 막강한 조직이 있겠지만, 일곱 멸류관은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총회장의 임직원 일곱 사람에게 부여된 직분을 뜻한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실상의 실제 인물들에 대한 성경공부 내용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내용은 외부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윤요한 교육장 김영록 강사 이만희 교주가 실상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용은 오평호 목사라고 가르치고 계시록 12장에 나온 아이가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데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184쪽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 유재열의 소생이다 이만희는 유재열의 소생이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뜻을 이루실 보혜사 성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위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하나로 묶고 자신의 위에 앉으실 삼위일체 성신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있는데 이만희 교주 자신이 삼위일체 성신이다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진상이라는 책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책 184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만니는 해를 입은 유제열의 소생이다. 이만니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뜻을 이루실 보혜사 성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만니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위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하나로 묶어 자신의 위에 앉으실 삼위일체의 성신이다 이만희 교주 자신이 성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254쪽 내용입니다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께서 게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긴 자이다 게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일곱 번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전도관의 박태선 장막성전의 유재열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성도 드립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 드립니다. 그는 본장 11절에 보게 될 오평호 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장로와 싸워 승리한 그의 형제들 즉 이긴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약속한 목자이다. 계시록 3장 21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목자와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성경구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 223쪽 내용입니다. 성도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간 여자, 배도자 유재열과 용우무리 오평호의 청지기교육원의 일곱 목사의 무리 멸망자들과 여자가 낳은, 유재열이가 낳은 아이, 이만희가 구원자이며 이세 존재는 금초 때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출연한다는 것이다. 천국비밀개시라는 책 223쪽에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개시는 조작되었고 종교 사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거나 배도하고 신천지를 떠났는지 바로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조작된 종교사기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적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탈퇴자, 배도자가 많은지 신천지의 입교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천국을 떠나는 신천지인들이 많은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 계시록의 실상은 조작된 종교 사기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가 요한 계시록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도망간 사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관련된 이만희 교주의 설교 내용을 한번더 들어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볼것 같으면 어떤 말이 되냐? 어, 아 유재열이가 월드비트 시라고 응? 서로 했느냐, 서로 했나? 그런 문제죠 그럼 뭐라고요? 아, 내가 봤느냐, 들었느냐? 그럼 끝나죠? 아,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러면 들을 나는 들어소리가 들은 면 말아서 없지말없다 그런데 내가 봤느냐 그러 이렇게 따라가 봤느냐? 그러면 알겠습니까? 믿음은 왜 이렇게 들었겠지? 마찬가지죠? 또그 마귀하고 말할 가치는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은 것입니다 예? 말안 되는 소리 저 사람들은 말하다가 말 가운데 하나님도 시험에 을시험 빠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 문조 안 나면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큰 말은 내는 소리들에게 그다음에 한 것들을 주고받은내용들 서가 있는 게이 정보원이 이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버려준 것입니다. 버려줄지게 난 정보 모든 성도들에게 좀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한마이 정계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따라가보지아않었어요첫 장마에 들지게게 첫 장마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이 81년도 5월, 달 6월, 달 성별지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그 책을 이 사람이 그에게 출판부에 갖다 줬지요 그러나 모두 자기 집에 가져가보요 이는 교회 의 물건이죠? 왜 그런 집에 가져가? 왜? 지방에 가든 외국에 가든 도라하라 남도이사먹고가져갔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가다나? 다 갖다 도로 갖다 놔야겠습니다 일을 못하지 않았냐 이 말이? 증거물이 없어지지 않냐이 말이? 생각하면 해보세 응? 이는 하나님이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에서 기로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등을 위해서 필요 없는 변론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리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할 것이지 것, 이런 것에 대런 식도 먹는 어제에이 바쁜 세상에 이런 것 논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기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쩌겠다 터시교육에 가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하다고 말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박사 학위 받았다고 자기 집으로 말아가 퍼트리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따로가보지않았잖습니까 거짓말해서 누너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맞죠? 네. 뭐 이렇게 안케니 뭐니 그런 사람 붙잡고 시비를 하듯이 이러니까 놀 이게 성경은 아니죠? 성경 말씀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응?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 이한 명의 형들은 이구교 조절에 살아가 보 하도 안타까워서 반반 실제서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안납니다 미쳤느냐? 그만빡더 하겠어요? 안들러오야그 말도 안되는 소리 가지고 무슨 시빈냐는 것입니다. 아그러나 따지하고 제발하라고 여기 온것입니가 아니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예? 우리는 말한다면 너가 소속이 되냐? 그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 너가 소속이 되냐? 너가 하나님의 교회냐? 너가 전파이 하나님의 교회냐? 그거 물어보고 싶죠? 뭐 그런까지 말할게 뭐가 있어요? 신천지 청년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실상은 조작되었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1980년 9월 20일 1981년 9월 20일 오후 2시 오후 2시에 일어난 목사 임직식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조작된 종교 사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